토요일 12시 11분 저 오늘 11시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지금 다녀왔고 씻기 전에 이거 단호박 쪄으려고요 이거 단호박은 제철언니라는 곳에서 샀는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되게 퍽퍽한 단호박은 7월 말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해요 이 영상에 올라갈 때쯤이면 판매가 종료되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씻어서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볼게요 10분 타이머를 밥풀이 먹고 싶어? 이거는 어제 만들어뒀던 닭가슴살 소세지 야채볶음 반찬인데 같이 먹으려고요. 배불러서 이거 두 개는 조금 이따가 먹으려고요 맛있게 드셔. 저녁은 아보카도 닭가슴살 밥 먹을 거예요. 원래 참치도 올려봤는데, 참치가 없어서 이거 있고, 오늘 장보로. 이거는 씻은 무김치, 무 배추김치. 진짜 한 끼도 안먹었다 생각해 보니까. 어, 빨리 안 먹었네. 김까르몬 나한 입만 먹어볼게. 몬 멀리... 내가 일반인 시식평. 음. 아보카도 올려줄게. 맛있지. 응. 아니... 음. 괜찮지. 그럼 내 밥도 좀 이제 해. 지영이 나. 지금? 밥 먹을 거야? 딴거안 먹을려. 여태시라고 딱꺼 탈쇼! 이따 갖다 줘 아니 오빠 전에 오면 여기 한장 참가자가... 한 참가자가 너무 많 참가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맛 Còn 이번에 엄마랑 마트에서 샀던 낙지 젓갈도 가져왔어요.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. 7시 6분이고 지금 운동 갔다가 오려고요 밥풀이랑 산책하볼 거예요 다녀올게요 는 곤약밥 100g이에요. 하서 김이랑 같이 먹으려고 오늘 저녁은 단호박 먹을 거예요. 이거 방금 전자레인지 2분 데워왔고 그래서 2분 데워왔고 치즈랑 계란 넣고 3분 더 데울 거예요. 치즈. 어머. 전자레인지에 3분 더 데워 올게요. 확실히 찜기로 했을 때는 더 부드럽고 예뻤는데,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시간은 빨리 되지만 약간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요. 해가지고 편하신대로 이거 아까 아침에 남긴 순두부 같이 먹을 거예요.